연속적인 확률, 그러니까 확률밀도 함수를 음. 그 평균을 기준으로 그리게 되는거야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 부분이 음. 평균 음. 아그 가운데 부분이요? 네 그리고 어, 네, 이 넓이는 당연히 1이고 음. 그리고 또네 이런걸 전기공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있고 분산이 m이 1등하고 음. 표준 분자가 크고 작을 때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거. 아, 네, 그래. 그리고 응. 똑같고, 표정이 다 똑같고, 판매가 다르면, 당연히 이렇게, 그림은 똑같은데, 장치가 다르죠? 아, 음, 그렇게 되겠죠? 아, 이거는 일어날 후에만 일어나서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전체 에너지.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4m, 3 m 정도는데이 둘자를 m이라고 두면, 음. 얘는 12m이 되겠죠.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범위로구해보면 3분의 음. 1원이 네. 100부터 네. 1000까지니까, 음. 최대 4채다리로를다했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19까지 되는 거잖아요. 어, 그건 한마디로 1000 미만이 된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네. 네 4인과 다인은한반1 2 m 이잖 12M이잖아요 1 2 m 3오고있는 구하면 이게 5이잖아요 그렇게 네. 어, 나와요 네. 그래서 최대 4 2,49가 되는데 2,49로 사를 구하면 3인가 귀신가가이니귀그이랑여기이것이랑 귀신이랑 귀신이랑 p y 이 여기가 이랑이니귀신부터여기이랑귀신이그 p y 이더 크잖아요 귀신이랑 어, 귀신요랑귀이랑귀이이 네. <웃음>